오늘은 형이랑 가평 블램핑장을 가기 전에 마트에 장을 보러 왔습니다 뭐 고기들은 미리 구매를 해 놓은 상태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를 구매해 볼게요 비빔면 할 거랑 어. 우동이나 아침에 먹을 거아 맞네 아침 먹을 거그 밀키트 국물이 있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그 정도만 사면, 사면 되겠다, 되겠다. 우리 럼 세상 살기 좋아졌구만 나 이렇게 어색한 거 같지? 이거 이렇게 못 찍는 거 같지? 나 오늘 잘 찍었던 거 같은데? 자라짜라자라자라짜라도자 이걸 눌렀다아 음. 그래? 어머 다섯 시에 갈까네? 아또형 오면서 너무 떠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짐진 빠진 거 아니야? 짐 옮길까? 아 그럴까? 히스테어리입니다. 아 <웃음> 이따 고기 핏물 빼려고 어. 챙겨왔어. 이건 허브 솔트야 어. 이따 우리 시즈닝 할때 쓰려고 소금을 챙겨올라 그랬는데 이게 있더라고. 어이. 그래서. 챙겨왔어. 각종 향신료들. 오. 바질, 오레가노, 오. 로즈마리. 오. 옛날에 내가 고기 구워 먹을 유튜브 따라 한다고 어. 샀던 것들이야. 아, 그래? 어. 이게 몬트리올 스테이크 시즈닝이라고 어. 미국인한테 유명한 거래. 오. 난번에 뿌려 먹으면 엄청 짜더라고. 나 한번 가져와 봤어. 아, 오, 케이 뭔가 작은 상자였는데 알차다. 어, 알차. 이거는 구운 치즈. 오. 우리 집 집이 배추김치 집이야 오, 인정. 그렇지. 그 다음 고구마. 오 고구마까지 많이 안 가져왔어 그러세 양이 많지 않으니 그 다음 은 버터 일단 고기 구울 때 같이 녹여서 쓰려고 오. 응. 이따 버터를 어떻게 바를지 또 준비되어 있거든? 이게 통기한 아니야? 유통기한은 아니 아니 <웃음> 이건 이거 이거 생산기한일있야요생산기한일거요 아, 어, <웃음> 너는 꼭 알면 안될 것을 항상 <웃음> 발견하는구나 괜찮아 안 좋아 그래, 어. <웃음> 이게 그 오늘의 나의 필살기 타가나무 훈연칩이라고 어. 훈제 훈연 입힐 때 쓰는 나무 칩이야 아 어, 이걸로 이제 훈연을 시키는 거야? 어 보통 이제 한 주먹 정도 쓴다고 해가지고 어. 오늘 올라고 1kg를 사가지고 어. 한 주먹을 가져왔어 <웃음> 아, 그래? <웃음> <웃음> 어. 필살기로 1kg로 샀는데 이만큼 아, 한 주먹 가져왔어 아, 그럼 그래. 부탄가스 이거는 이거 토치, 오케이, 토치. 이거는 킹오일 어, 예. 아, 물도 가져왔잖아 물. 맞아, 물까지 내가 잤어. 오케이, 오케이. 물두 개. 어. 이거는 땅콩강정. 아드치야? 어. 맥주 안주야. 음? 이거는애슐리 간장 치킨. 이게 은근히 쌌어. 7,000 얼마인가 그랬지? 이게 7,000 얼마인데, 그람수도 많았어. 그니까. 러 720g. 음. 이건 세송이버섯 오케이. 이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젓가락 맥주. 인정, 인정. 나는 수입맥주보다는 이게 좋다라고. 어. 이거는 <웃음> 탈퇴 비빔면. 오케이. 이거는 굴뱅이. 음. 얘랑 세트야. 비빔면이랑 골빔면. 어. 너가 맛있게 해준다 그래서. 오케이. 내일 아침 먹을 거. 내일 아침. 아 이것은 대파인데, 대파구일 야무지게 맛있게 다 해먹더라고. 어, 인정, 인정. 어. 그 껍질 딱 벗겨가지고. 맞아, 맞아. 제로콜라야. 어, 오케이. 최선의 양심이잖아. 맞지맞지맞콜라스테비아 맞지. 응. 토마토. 스테비아 완전 스테비아 탕도, 탕도, 탕도, 탕도 높은 아, 거. 어. 레드향 아니면 천혜향일것 같은데, 아, 이것도 <웃음> 약간 사연이 어. 있는 게, 이게 2월 9일까지거든? 어. 괜찮지, 괜찮지. <웃음> 아, 너 그래서 지금 많이 가져온 게아니 유통기한 지나서 다 가져온 거구나? 아니야, 아니야. 많이 먹으라고. 이게 이제, 와인잔 와인잔까지 그냥 이렇게 아무지게 이건 이제 와인 큰느낌있죠 오, 나도 비장의 무기로 참소스. 오, 참소스 이게 이제 형이 주문한 돈마오크 오. 우대갈비 삼각지의 몽탄이 우대갈비로 유명한데 또 형이 야무지게 구워준다고 하니까 야무지게? 완전 기대하고 있지 지금 이거 먹으려고 사실 며칠을 굶었거든요 <웃음> 그때는 진짜 한겨울 왔는데 그래도 따뜻했어 2년 전보다 내장재를 텐트 속에 뜯겨서 겠덜 춥게 하려는데 그래서 집 뻗어서 따뜻했다고 하니까 한번 봐보세요 <목소리> 이 친구가 트램플린 하고 싶다고 해서 먹었거요 10분 만에 <웃음> 마시고만 할수 있나 있는... <웃음> 아 손을 몇개 파도 되는구나 이 손질이 낮아가지고 이걸 잡으면 되게 추하더라고 너가 아, 그래? <웃음> <웃음> 차가 계속 들어오네 여기 근데 방이 이제 그렇게 많진 않지 않나? 여기가? 방이 한 6개, 7개 정도 될걸? 보이는 게 다지? 어 우리 방이 제일 작은 방이긴 하네 응 맞아 아 응.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야 아침에 아 네, 좋네요 <웃음> 네. 여기 앉아서 좋은, 좋은데요? 이런 전문적이지 못한 모습 만드는 거 아니야? <웃음> 준비 됐는데? 자신이 없다 근데 솔직히 응. 실패할 자신이 하자 실패할 자신이 없다고? 준비 한번 해보자고 케게 대료를 만들 때 보통 오, 이제 무필 닦잖아. 네. 그럴 필요도 없어. 왜? 귀찮으니까. <웃음> 이게 그 초이스 등급이라고 하더라고. 피라미드 모양으로 4개 정도, 5개 등급이 있으면 위에서 아. 두 번째 등급이야. 오, 이제 그러니까 좋은데? 완전 싸구려 등급은 아니란 소리야. 사실 이게 우대갈비가 저번에 한번 친구가 맛있겠다고 나한테 보냈더라고.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오케이. 이렇게 숯에구름맛 없을 수가 없거든. 그렇지, 그치, 그치지그치그치 그치, 그치. 아 어, 고기가 좋아. 응. 이게, 응. 돼지도 이렇게 마블링이 좋은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와, 고기 마블링 미쳤네. 평가가 나쁘지 않았어. 아, 그래? 네? 이거 맛없다 그러면 범죄인 거 알지? <웃음> <웃음> 하나 정도는. 통으로, 동그랗게 짜라고. 호일에 싸가지고 통으로 구워도 돼. 딱이 정도. 어, 좋아, 좋아. <웃음> 괜찮은데? 어떤데? 오우 씨. <웃음> 빨리 이거 소모시키려는 거야? <웃음> 네? 빵같이? <반> <웃음> 어, 이제 세팅을 해서 사진 찍고 요리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 예! 알겠습니다, 셰프 비빔면은 너가 맛있게 알기로 했잖아, 고빔면은 자신 있잖아 그렇지 라면만 29년간 끓여왔기 때문에 그럼 이제 면을 그냥 삶는게 아니라 본인만의 또 팁이 있나? 어, 그치 이따 볼수 있는 거야? 이 물이 끓을때 나는 면을 아. 이게 면은 안 잘라서 넣어야 돼. 왜? 그래야 면이 길게 길게 이렇게 뽑히거든? 그래서.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지금 <웃음> 이거, 이거 쓰려고 가져왔어요. 네, 비정의 무기를 만들었어요. 쌍클립으로 뭐하게 아, 이거 그 버터 바를 때 깨끗이 닦아가지고 부처럼 끼려놓은 깨끗해. 그러니까 그 네, 닦을 때 주의할 게 있어. 깨끗이 음. 닦아줘야 돼. <웃음> 청정 지역에서 만든 부시기 때문에. 맞아 맞아. 살짝 레드향 냄새가 나. 송카인이야 어째 좋아 근데. 일단 네. 맛이 궁금하시면 한쪽 먹어보세요. 아니, 거기는 욕심 <웃음> 먹. 하긴 뭐 워낙 많이 드시잖아요. <웃음> 매일 고기 뭐 집집마다 먹기하 이제 뭐 해산물 같은 거 아, 네. 가리비나 있어서 아. 하나 드셔보세요. 막뭐 그런 거는 아, 하나씩 집어 먹는데 여기는 한... 해산물이 조금 없으니까. 아그 근데 그쵸. 고기는 너무 너무 많이 먹어서 괜찮아 네. 우리 샘자들 많이 먹어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게 착 소리 나야 되는데 너 입힐 수 있잖아 네, 소리를 더커으로한7 0 정도 이었다 생각할 때 바로 이걸 올려가지고 뚜껑을 닫을 거야 5분 정도 근데 이 상아나무는 가장 초보적이고 대중적인 소년집인데 이게 소고기도 잘 어울리고 돼지고기도 잘 어울려서 아, 이걸 일단... 오늘 준비했어. 오, 이게 그러니까 오늘의 비장의 무기였던 거지. 그 나만의 비장의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항상 바쁜 삶에 지쳐 있는데 잠깐의 여유 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쓰지 말아줘. 이거 쓰지 말아줘. <웃음> 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웃음> 손으로 비비면서. 오, 오, 자. 이건 로즈마리 가루 이게 많이 짜거든? 어. 어. 이거 마, 많이 뿌리면 안돼두 쪽은 이걸 뿌릴 거야 이게 난한 주먹을 가져왔어 근데 향이 심할 수도 있거든? 어. 반 주먹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게 좋대 올려줍니다 올려주고 이러면 연기가 올라온단 말이야 향이 가리는 거잖아. 응. 이게 숨구멍이거든 응. 내가 듣기로는 그치, 그치. 어떤 분은 반을 열어놓으라고 하고 막뭐 어떻게 얘기 하는데 어. 다 열어놔야 이제 고기에 그름이안 생긴다. 아. 짠 우와 짠. 겉에가 살짝 좀 연기가 입은 게 보이지. 그름이 네, 보이지 어. 향이 제대로 입은 거거든. 우와, 그 들이랑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보여, 보여. 있어, 있어 보여. 보여. 씨. 우와, 이거 맛없을 수가 없다. 발리면오 부수가 오, 나구나 응. 형이 연구를 많이 한게 느껴져 네. 응. 칭찬해주면 조금 힘이 나지 이렇게 응. 나무고적에히부서 응. 먹으면 되지. 제다 이익을 할까요? 살짝만 좀 익히고 잘라서 바로 먹자 와저 갖다 보면, 진짜 스테이크 같다 보슨말이 뜨겁지 않나? 괜찮아? 뜨거? 어? 괜찮아? 어때? 와향보다는 응. 치즈닉 가루가 잘 배어있고 육즙이 미쳤어. 뻑뻑하지도 않고, 아, 그래. 딱 적당히 씹는 맛이 있으면서, 음. 부드러워. 촉촉해. 음, 나 혼자 맛이 뭔지도 알겠고, 쫄깃하다, 고기가. 그치? 음. 아, 미쳤어. 개맛있는데? 음. 음. 와. 맛있다, 진짜. 일단 고 나서. 이건 집에서 붓 맛이 없겠다. 금모어크입니다. 좋아. <놀람> 소리가 훈련 집. 아훈리 집. 잠깐 잡고 있어줘. 지구를 받치고 있는 느낌인데. 짠. 오. 친구들이랑 내자 to go 한번 구워주고 싶을 정도야 그 g 응. o i 주고 싶어 go to the house. I'm 게 o 한입 먹나? o g 한 입. o t 와이 h 도 u 있어 먹을 먹이면이면져가져 것부터 이터 이게 다이 o w Wow. Wow. 면을 먼저 넣고 굴뱅이 밖에 넣어야 되는데 골뱅이 안에서 목공을 턱막았어이 <웃음> <웃음> 조합으로 또 먹어야지. 그치딱 질리지. 비빔면에 고기. 그것도 우대갈비. 아 그렇지. 음. 우와. 음. 비빔면 특유의 고추장 맛 있잖아. 너무 강해서 좀 먹다 보면 질리거든. 근데 이게 질릴 새 없이 이게 감싸 안아줬어. 돼지고기에 그 맛이 딱 느껴나요. 이게 어떤 두목학은 두껍기만 해서 살코기만 많아 가지고 퍽퍽하고 한게 있거든. 근데 얘는 처음부터 얇다고 그랬잖아. 지방도 좀 많고. 그 갈비 먹는 느낌으로 음. 하면 될것 같아. 돼지갈비 먹는 느낌. 이게 사실 핵심이라고 볼수 있지. 그렇지 갈비. 응 음. 음. 연기 모락모락 나는 것 봐. 해좀 미쳤다. 바삭. 음 맛있다. 음아 육즙 촉촉해요. 촉촉하다. 음 야, 취득해, 응. 이렇게 해도 맛있어. 내가 이 시대로 돌아간다면 나는 열심히 일해서 그돈 갖고 또 유럽 여행도 가고 열심히 아, 일해서 어디 여행 가고 나는 차라리 거기다 같이 를 돌려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 요어 별거 없더라. <웃음> 나는 딱그 말만 해주고 싶게 나중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게 음. 음. 음. 언제 그나중에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늘을 나 이게 강원천 시골이잖아. 어. 어렸을 때 아빠랑 이제 여름에 강가에서 라면 끓여 먹고 누워있거든 별 보고 놀고 어. 그랬거든. 어, 잘 자. 응. <웃음> 응? <영상이야? 웃음> 아 자. 잘자 영상이야? 아그어아 그래 <웃음> 내일 봐 바이 무슨 일어나야지 응. 일상 브이로그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하면 안 되겠는데? 그거 다 뻥이야 그거 다 풀메이크업하고 일어남 새것이 <웃음> 브이로그 <웃음> <웃음> 오늘은 아침부터 설거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뤘기 때문이지. 오, 그랬었는데 진짜. 응. 레디양 속에 피어 있는 한송이 작은 방울 토마토. <웃음> 와, <우와. 웃음> 양곰탕. 시원하다. 공굴이 시원하네. 응. 이것도 나가서 먹으면 7, 응. 8천 원씩 한다고. 딱 3천 원좀안 됐으니까 한 2,980원 응. 마일리턴 는데데 응. 응. 응. 음, 건더기가 싫어하다, 얘는. 응. 응. 싫어하더라. 어떤 거는 팝국이더라고, 응. 그냥 팝국. 아, 그래? 응. 너 여기 왔으면 카페는 와줘야지. 어 근데 여기 되게 뭐 이렇게 보면. 어 강기가 진짜 예쁘다. 여기 이제 두물머리 쪽에 뷰포인트 카페라고 주변에 되게 유명한 카페들이 많은데 여기가 좀 한적할 것 같아서 왔는데 확실히 한적합니다 간단하게 티타임을 하고 또 이제 작업실에 가서 전 열심히 편집을 해야죠 좋다 여기 넌 이렇게 응. 빵이 있으면 응. 이게 우리 둘이 먹어 그럼 이거몇 조각으로 잘라? 네 조각 네 조각? 나세 응. 조각이야 그럼 형두개 먹어 어그래야 <웃음> <웃음> 이거 꿀팁인데 <웃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커피를 마실수마시니이 있... 순간이 참 아, 이쁘다 <웃음> 지독한 의식 그름이다 <드립니다. 웃음> <웃음>